원래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또 이렇게 도와주신 브랜드가 없었으면 저 혼자 절대 못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 팀원분들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21만 8천 원짜리잖아. <웃음> 이게 다 우리집 옷장에서 다이게더 신기해 얼마에 팔지? 6에원 10,000원? 그정도 낙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6만 9천원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 15,000원? 음, 2만원? 2만원대 팔면 되지 않을까? 아우터는 2, 3만원대 팔려고 하고 음. 정말 내가 입고 싶었지만 너무 아이가지금옷 입는 뭐 것도 있다고요 <웃음> 이사람 24일에 플리마켓 준비하니까 많 대포로 와주세요. 열심히 가내 수공업 하는 중이에요. 어? 어머! 손수 접는거 봐. <웃음> 나왜 <웃음> 쪼끄벅 <쪽방> 나갔어? <웃음> <웃음> 지금 아 예쁘다 저희 함께 해주시고 있는 저희 스태분들이에요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옷 <웃음> 이만큼 또 또도, 도착했어 우리 쑥다리 <웃음> 옷도 있고. 어머 제 옷이 가장 많네요 여러분 <웃음> 열심히 잡아셨어요 <웃음> <적어주셨어요.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겟레디입니다. <웃음> 우선은 아드마의마린캠파 아쿠아 모이스처 패드 이거 먼저 써줄게요. 오늘 영상 찍는 이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9월 24일 제가 요즘에 평일 내내 사무실에서 일도 하고 엄청 바쁘다 보니까 주말에는 거의 뻗어가지고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오늘 크리에이터 친구들이랑 플리마켓 기획한 디데이 날이라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영상도 찍어보고 오늘 저의 하루도 좀 열심히 담아보려고요 아 오늘 같이 플리마켓 하는 브랜드에서 이 아드망 브랜드도 함께합니다 넘버즈인의 온천수 89% 미네랄 토너도 써줄게요 온천수 89% 토너까지 써줬어요 아주 반짝반짝하고만 이거는 얼마 전에 제가 너랑 나랑 아랑으로도 마켓을 진행했었는데 올랑이 분들이 왜 이제서야 가지고 왔냐고 엄청 좋아해 주시고 어, 판매도 진짜 빨리 되고 거의 완판 수준으로 물류창고가 여기 시작부터 저기 끝까지 진짜 넘버즈인으로 한 바가지였다라고 후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메이크업 찰떡 토너였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이게 보습감은 조금 더 느껴지고 안에 히알루론사 성분도 들어가서 좀 촉촉하고 특유의 그 잔여감이나 미끌거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리뉴얼하고 나서 훨씬 더잘 쓰고 그리고 이제 같은 비슷한 색깔이죠 얘는 넘버즈인의 퍼플렉스 수분 밸런싱 진정 크림입니다 아, 오늘 함께하는 그 브랜드사가 몇 군데가 있는데 넘버즈인도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오늘 플리마켓을 기획할 수 있게 됐고 넘버즈 담당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어, 플리마켓을 기획하면서 몰랑이 분들이나 이제 찾아오시는 구독자 분들에게 작은 선물 하나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어, 제가 혼자 진행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주변 브랜드에게 여기저기 연락을 드렸는데 넘버즈인에서 너무 좋다고 어, 당장 해드릴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오늘 플리마켓에 오시는 분들에게 넘버즈 선물도 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달바의 워터풀 에센스 선크림입니다. 아 역시나 오늘 함께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달바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선정하고 제가 연락을 하고 제가 몰랑이 분들에게 선물 같은 거 드릴 수 있게끔 뭐 제품 지원이나 이런 거 가능하냐고 했을 때도 너무 흔쾌히 아 당연히 쌉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아주신 브랜드예요. 진짜 많은 브랜드들과 함께하고 많은 크리에이터들 친구들이랑 함께하는데 또 이렇게 도와주신 브랜드가 없었으면 저 혼자 절대 못했을 거예요 진짜 몸이 막 아작날 뻔했는데 그나마 이런 이렇게 막 넘버진, 아드망, 달바 이런 브랜드에서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할수 있었어요 쿠션도 달바 써줄 거고 이거는 어떤 몰랑이 분이 언니 달바 쿠션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DM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 뭐예요 뭐예요 하고 봤는데 언니 달바 쿠션은 리필을 안 팔아서 제가 몇 통째 구매하고 쓸 정도라고 그래서 다시 마켓 열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DM이 와가지고 제가 달바랑 다시 쿠션을 이거 한번 준비를 해보려고 각을 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잘 쓰기는 했는데 가을, 겨울철에 얘는 진가를 발휘하는 친구라서 이런 좀 환절기, 건조한 날씨에 쓰는 게 진짜 최고예요. 베이스까지 깔아줬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하면서 완전 초스피드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원래 이렇게까지 판을 키울 생각이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소소하게 진행을 해보자고 라 했는데 어느새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이더니 판이 엄청 커져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완전 못먹겠구나 어느 순간부터 각 잡고 진행을 하게 된게 있었어요. 금액 후원도 꾸준히 매달 진행을 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이나 1년에 두번 정도는 물품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에는 이미 화장품을 한번 했고 가을이나 겨울쯤에 뭐한번더 재밌는 거 기획해보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하지 못한 게 제가 결혼 준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서는 아 그냥 겨울이랑 가을쯤에 하나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큰 뭔가 고민 없이 바로 플린마켓 기획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휘 써줄게요 두 번째 컬러 옷 상태 체크하고 가격표 분류하고 이것만 해도 그냥 거의 매일같이 야근을 했어요. 또 저랑 함께하는 디자이너분이 약간 이런 디자인 하나하나 엄청 디테일하게 진심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플리마켓 포스터 같은 거나 이런 거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수 있냐라고 하는데 아시죠? 그 디자이너분들이나 이런 아티스트분들한테는 간단하기가 절대 간단하기가 아니라는 거. 완전 각 잡고 디자인을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라 잠깐만. 이거 판이 점점 커지는데? 라고 하게 돼서 잠깐만 그럼 이벤트 좀 만들어 그래서 이벤트 좀들 만들게 되더니 잠깐만 이벤트에 필요한 물품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벤트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브랜드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갑자기 막 급발진이 되면서 엄청 힘들게 진행을 했어요 <웃음> 저도 이렇게 판이 커질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진짜 완전 큰 손이라고 완전 그 대행사, 행사를 기획해버렸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작고 소소하게 행거 몇개 가져다 놓고 시작하려고 했었던 플리마켓이 어느 순간 점점 점 커지더니 거의 행사급으로 커져버렸다. 마지막에는 좀,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들 너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진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교살에는 이거 아이보리 컬러 써줄게요. 짠. 애들이 다들 통이 크고, 다들 시원시원해가지고, 새 옷, 택달린 옷, 비싼 옷, 브랜드 옷. 저는 막 인스턴트 펑크 내놓기도 하고, 타미 지 내놓고. 리안이는 처음에 연락했을 때아 나는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몇개 안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옷 진짜 많이 보내줬어요 <웃음> 퀵 기사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 많이 보내줘서 애들이 진짜 다들 통이 엄청 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저는 이거 브라운 컬러 써줄게요 만약에 왔는데 옷이 없거나 옷 퀄리티가 너무 좋지 않으면 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정말 좋은 주인을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다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 플립마켓에서 얻는 수익금은 행거 빌리고 거울 빌리고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기부처도 지금 리스트업해서 찾아보는 중이고 어, 여성 청소년 분들이나 어, 이제 막사회의발첫 발을 내딛는 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선물을 어떤가 할지 고민 중이에요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속눈썹부터 붙여볼게요 얘는 해림쌤 속눈썹의 095I 입니다 저 지금 화장하고 있는데 스태프분들이 사진을 보내줬어요. 짜잔! 이렇게 옷들이랑 여기도 지금 옷 세팅해주셨고 여기도 지금 옷 세팅 왕창해줬어 크... 진짜 우리 t m 분들 없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어떡해.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일 도와주고 먹을 거라도 사가야 되겠어요. 어. 속눈썹은 다 붙였고, 얘는 페리페라의 심플레인 블랙입니다. 블러셔는 3CE 라스트 타임 써줄게요. 립은 페리페라의 웨어러브 코랄. 이거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오늘 아마 말도 많이 하고 수정화장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웨어러블 코랄 써주려고요. 오늘은 화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서 도와줘야 돼가지고 요정도로 하고 밋밋하고만! 이렇게 하고 저희 팀원분들이랑 같이 빠르게 또 준비를 해보려고요. 잠깐만, 나 영양제도 가져왔는데. 아, 뭐 안... 짠! 영양제! 음아 아침 먹고 나갔어 아침 먹고 나왔어나 먹어야지 지금. 심지어 옷 소물도 먹고 나왔어나 <웃음> 죽을 거 같아 지 그래 <웃음> <웃음> 프로페셔널 아소 음 프로페셔널 음 아, 그러면 음 저희, 저희 손에 여자분들이 드셔야 돼요 음 에센셜 포우나 이거 먹어봐야지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거 다 솔미님 는 지금 옷들이 엄청 많아 음 이 우리 숙다리가 만 원에 내놨네. 숙다리 너무 싸게 내는 거 아니에요? <웃음> 너무 싸게 내놨네. <웃음> 뭐야 이거 21만 8천원짜리잖아. 얼마야? 내가 사고 싶다. 8만5천원? 저기 이바로스 이거 최고가인 거 같아. 아그 질바이스튜어트구나. 어 그러면 나 인정. 술미랑 <웃음> 나랑 취향이 똑같네. <웃음> 근데 뭐야 둘다 똑같이 5천원에 내놨어. 저희 같이 하는 팀원분들이 이렇게 다 정리해 주셨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sworn. I heard you tell me we were on the same page. I u t w e a l l y w h e r things while y o were switching b e t w e e o u r sides. When y g h t s we a s t e l e s o n l y buried. Didn't stop to realize that you could hurt me. I think that I would have died in i o v to call you mine. Call you mine. w h o w was a highway, you were on a joyride, always driving like you were running from something. 몇 시죠? 두 시. 2시. 두 시인데 제가 아직 빵 끼고 물한 모금 마시지도 못해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지만 마주쳤습니다. 저는 정신 붙잡고 네 시간 좀만 더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보내주세요. <웃음> 당신 퇴근 못해? 영원한 함께 나의 전반자들. <웃음> 당신 내 손을 떠나지 마. 당신 도망쳐. <웃음> 정신 계약이야? 도, 도망쳐? 도망친다고요, 선생님? 도망친다고요? <웃음> 네, 이런, 이런 두번 다시 자한번더 <웃음> 했다가는 저기 사무실 저기 파토 할 수도 있어가지고 <웃음> 다시 는일 벌리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희가 네. 플리마켓 끝났어요. 지금 우쪽부터 쭉 도와주세요. 제 물품 이연습해가지다 있었는데 물건도 다 판매하고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못만났었는데 어, 오랜만에 네. 만나니까 행복하기도 네. 하고 네. 저는 일라서 그런지 네. <웃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킬리마켓 네. 잘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뒤풀이 하러 갈거예요 안녕 네. 자 오늘 저희 뒤풀이 하러 왔어요 네. 저 이제 킬리마켓 네. 끝나고 뒤풀이 네. 하러 왔어요 이어 네. 너무 힘들어